서아 화이팅. 화이팅. 도와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화이팅. 막 얘기해. 막 얘기해야 돼. 준에 우리 1등하자. 잘하지 몸으로 말해요. 몸으로. 어 뭐야? 어 안경, 선글라스. 어전아 어, 우와. 잘합니다. 우와. 잘합니다. 자, 소름돋 졸업생 잘합니다. 자, 이거 몸으로. 몸으로. 시원. 몸으로. 이 전문가, 예, 전문인. 어 이거, 이거. 뭐야? 어, 핫 댄스. 우와. 우와 잘한다. 잘한다. 더 빠르실 것 같은데? 자, 요거 어? 뭐, 보세요. 그래. 보세요. 아. 우와! 너, 너 진짜 잘한다. 포도! 전압! 오, 잘했어. 야, 빨라요. 이분 빨라요. 이분 빨라. 자, 몸으로 말해요. 어? 뭐이 강아지! 펭귄! 뭘 이렇게... 뭘 보죠? 어, 더. 아, 더워. 워 어, 누가 오는 <웃음> 거니 <거>. 똑같아, 똑같아. <웃음> 주인을 <웃음> 기다리는 강아지. 자, 그럼 까 강아지가 땅판에. 두더지, 두더지. 자, 동물 몰라. 요 아, 오케이. 미. 어캣어 잘했다. 잘했어. 어, 잘했어. 자, 말해도 돼요. 말해도 돼요. 말해도 아, 돼요. 곰돌이가. 자, 이거, 야, 너무 깜짝이야. 곰돌이가. 곰돌이가. 자다 빨리 빨리 현하세요곰돌이가 물에서 나오면 뭐라고 그러지? 물에서 나올 때. 공! 봐봐. 후! 공돌이 후! 오케이. 답이 다 나왔어. 4분의 3이 답이다. 자. <음> 뭐예요? 아, 자. 아, 몸으로 말해요. 야, 어렵다. 10분 봅니다. 안녕. 맛있다겠다 아, 이거 어세요 어렵다. 어렵다. 이째장면이막 던져 봐요. 서커스. 첫 글자. 첫 글자. 첫 아, 글자 힌트요 윤놀이. 윤놀이. 윤놀이. 윤놀이의 중계. 도계글유목. 뭐? 첫 글자가 뭐, 그거예요. 첫, 첫 글자, 글자가 뭐야? 속담 속담. 글자가 뭐면은. 아 모내기. 모내기. 뭐 <웃음> <적당이. 웃음> 밤새게. 어 몰라. 이거 바보다. 몰라, 몰라 모르는. 거야. 이건 진짜 어려워. 아 모르는 게. 안는치 한다. 아 자, 모르는... 아, 다섯 글자. 모르는 게 약! 아이 어, 어. 야, 와. 이 마지막에 이게 어떻게 됐을지 어, 됐을 모르겠습니다. 야, 이거 아, 이거 진짜... 마지막에. 아, 잘하셨다. 아 잠깐만요. 잘했지, 잘했지, 잘했지, 잘했지.